2020 도쿄 올림픽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이다빈입니다. 올림픽에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해보겠다. 어,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. 이렇게 얘기를 거의 실밥만 풀고 나서 바로 복귀를 했거든요 두 달이라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하다 보면 은 몸이 정말 지치는 시기가 와요 솔직히 이제 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부상으로 쉬어야 할 수밖에 없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메달을 따고 싶으면 은그 선수들이 했던 시간만큼이라도 따라가라고 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잡으려고 했었죠 제 마음을 그렇게 규칙적인 삶이 반복이 됐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항상 똑같았어요 항상 1, 2분 차이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었 나약해질 때면 은 이제 스스로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뭐가 걱정이고 써놔요 쓰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은 거의 마지막쯤에는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스스로를 좀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뭐 믿어라 뭐 이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시합 뛰는 게 이제 무서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장비를 다 차고 있으면 이 손목 부분이 보여요 그 들어가기 전에 조금 나한테 용기를 좀 주자라는 의미에서 이 손목에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멘탈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해요 제가 많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저라는 사람을 되게 안 좋게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올림픽이라는 게 인생에서 저를 바꿔준 것 같아요. 마음을 먹으면은 할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. 화이팅! 화이팅을 제일 많이 썼어요. 훈련 일지를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하자. 뭐 이런 얘기라든지. 스스로한테 해주는 그런 말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그건. 다음날 또 바로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거고. 계속 용기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서 습관처럼 만들어진 동작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올림픽 경기 때 정말 다 했어요 제가 생각하지 않아도 이제 몸이 반응해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준비했던 것들을 다 하고 나와서 그런지 경기에 대한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고 되새긴 말이 모든 시간, 모든 순간에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을 할 거고 행동을 할 거고 되돌아 봤을 때 후회하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보자 그렇게 살아가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